아침식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습배송을 시켰는데 또 몇가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사다보니까 좀 많이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에 없는 파릇파릇한 채소들 위주로 담게 되었어요 그리고 냉동식품 지금 냉동식품은 냉동실에서 꺼낸거라서 얘네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냉동실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피코크 떡갈비에요 유통기한은 22년 11월 24일까지고 보기에 진한 고소함과 육즙의 촉촉함을 그대로 살린 떡갈비 후기도 많이 봤는데 후기가 맛있다고 좋다고 육즙이 막 나온다면서 뭐래 아이들이 떡갈비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기름 두르고 그냥 팬에다가 바로 구워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따 먹을 거니까 두 개만 꺼내볼게요. 총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다섯 개. 양은 많지가 않아요. 얘는 좀 해동을 시킬게요. 제 손만 해요, 손. <웃음> 비슷하네요. <웃음> 손이 작아서. 이렇게. 곰에 크리스피 핫도그. 여섯 개 들어있어요. 크리스피라서 바삭바삭함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이들 평소에도 되게 즐겨먹는 핫도그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것도 어차피 먹을 거니까 뜯어볼게요. 개별 포장이 돼있어요 개별 포장 맛있겠네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시금치랑 가지, 가벼운 하루채소 샐러드 요게 990원? 980원이었어요. 천 원도 안 하는 금액이었고요. 브로콜리도 상태가 엄청 좋은데요. 브로콜리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저희 딸이 정말 좋아해서 하나 샀습니다. 호박, 호박은 1980원. 하루 대파 990원? 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루 채소라고 써있는 것들은 다 980원이었던 것 같아요. 콩이가 득 2부 1,290원인가? 네, 가격은 자세한 가격은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내산 당근이에요. 네 개... 어, 진짜 흑당근이네요 흙이 그대로 묻어있어. 부추, 국내산 부추, 메추리알... 메추리알은 오다가 하나가 깨졌나봐요. 그래서 여기 막아어요 제가 어제... 메추리알 40알 삶아주면 정말 잘 먹어요 지도표 성경재래김 12봉 성경김 맛있는거 아시죠? 12봉 이것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노브랜드 카스타드 맛있죠? 그냥 일반 카스타드도 맛있지만 노브랜드 카스타드도 저렴하면서도 정말 맛있어요 짠.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딸리니까 먹어볼까요? 스탠드.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볼까. 우유. 5,200원. 노브랜드 식혜 드셔보셨나요? 맛있어, 이게. 이렇게 양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저렴해요 이게 12개 들어있는데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봄동 맛있는 봄동으로 어, 칭찬하네요 맛있는 김치 담가보겠습니다 지금 접시를 꺼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괜찮다 그죠 뿌려줄게요 이거는 근데 과일과 야채 케첩이래요 일반 케첩이 없네 숲 배송으로 주문했어요. 달콤한 숲고기 참치. 얘를 넣어서 비빔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 진짜 맛있어? 하맛있